라면 먹은 다음날은 얼굴이 붓기 때문에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자야 한다. 붓기 빼려고 찬바닥에서 자다가 입 돌아갈 수도 있으니 조심하자. 아니 그냥 적당히 처먹으면 되는데. 오늘은 라면 먹고 행복했던 만큼 열심히 한다. 스테이크 조심. 오랜만에 정상을 찾아왔다. 정상이 점점 희미하게 보인다. 정상 체중에서 멀어졌기 때문인 것 같다. 거미줄 상태를 보니 이 산은 이제... 될 겁니다. 어! 거미줄 상태를 보면 최소 일주일은 등산로에 나 말고 사람은 없었다고 봐야 한다. 이 산에 나 혼자 있다는 생각을 하다보면 무서워서 산을 잘안 오게 된다. 개토끼랑 같이 오면 조금 덜 무서운데 아직 목이 진드기가 너무 많다. 산에 좀 올라오다 보니 다시 정상이 보인다. 피팅도 잘했고 이제 정말 정상 체중이 되는 거다. 안 먹는 거미줄은 그냥 피해간다. 먹을 땐 거미도 안 건든다. 산 위에서 조금 움직이면 먹은 라면 국물이 땀으로 나온다. 육수 작업 중 아침 햇빛에 빛나는 육수가 나색 셔 맞을 소리 몸에 좋은 야생버섯 이런 것꼭 챙겨 파괴한다. 먹으면 뒤진다. 오늘은 산, 들, 바다 전부 가서 육수를 뽑아야 한다. 들판에서 작두 타기 코 받고 반성한다. 라면을 12개를 처먹다니 치팅 이후에도 정체기가 지속되면 인바디 측정을 해보려고 한다 근육이 늘고 있는 상태가 아닌데 감량이 일방적으로 멈춰있다고 판단되면 식단 개편이 필요할 것 같다 새끼 먹는 게 영양 섭취는 확실히 좋지만 유지어터가 아닌 다이어터인 나에게는 사치일 수도 있다 오늘 목이 왜 이리 두껍지? 바다에서 남은 라면을 다 뽑아낸다 움직임이 마탱이 같다 이거 딱 봐도 지쳤네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먹튀 마지막 전력 먹튀 치팅이 끝나고 몸무게는 91.2kg이었다 자로 잰 듯한 몸무게 딱 90kg 치팅 한 번에 한달 노력이 사라지는 순간이다 괜찮아 빼면 돼옷 입으니까 턱걸이가 생각났다 한참 기록을 잡는다청자 룸보호의 진심인 개토끼 요즘 턱걸이는 아침 저녁으로 노력하고 있다 매달리는 시간이 늘어났고 살짝 점프 턱걸이는 한계 가능하다 너도 해봐 개토끼 쉬운 게 아니야 분위기 좀 바꿔보자 팔을 좁게 잡고 하는 턱걸이는 가능하다 한계 인정? 중량 운동은 카메라 없이 많이 하고 있다. 온 무게도 빼야 잘되더라 역시 스쿼트는 개쿼트가 개꿀. 요즘 108탄 콤보는 스피드를 올리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다을듯 말듯한 108탄 콤보. 다음 치팅은 뭐 먹지? 미친놈아 아직 10kg 남았다. 아침 먹는데 저녁밥 생각하고 있네 뚠뚠이 종족 특성이다. 빈틈만 생기면 턱걸이 1회. 후회 없는 치팅으로 한 달을 잃었다. 아니 잃었다고 생각하지 않겠다. 더잘 빼기 위한 한 걸음 후퇴일 뿐. 라면을 양분 삼아 채찍질하며 마음 잡고 잃어버린 한달 2주로 단축시킨다 확실한 목표가 생겼어. 빨리 다음 치팅을 하고 싶어. 먹기 위해 뺀다. 애플 뜯어먹고 있는 수게 알